그 삼형식 네.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네. 주어, 동사, 목적어예요. 네. 근데 이 목적어가 네. 이게 일단은 people은 아유, 참, 참. people은 주어고 네. 그리고 s e n d 는 동사고 네. 네. 그리고 to 미에서 이게 목적어거든요. 그래서 네? 이게 사명식이라 말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얘를 아... 이제 반대로 People 네. send me money through the charity 이렇게 문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네. 이거 그 이거는 사형식 형태 이게 이거는 이제 사명식에서 사형식 형태로 바뀐 건데 네. 네. 그 사형식 형태가 뭐냐면 주어 동사 간접 네. 목적어 직접 목적어예요. 네. 근데 보면 만약에 샌드미, d me 네. money t r 일대잖아요. 네, 네. 보면